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아 미니맵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음. 자뭐 이게 좀.. 이게 스토리가 있긴 한데 스토리가 있긴 한데 다 보이시죠 스토리가 있긴 한데요 여기 내 어디부터 올려왔을까? 어 얘네가 예전에 오버홀프 미니맵에 대해서 오버홀프가 이제 어... 뉴월드에서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외부 프로그램 종류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미니맵이 나타나면서 와 이거는 핵 아니냐 라는 말도 있었고 아무튼 뭐 유저들간 얘기가 싸움이 많았어요 뭐 단순히 위치를 읽는 걸 떠나서 뭐 자원도 찾을 수 있고 근처에 있는 그 다음에 어 상자도 찾을 수 있고 보스목 뭐 위치도 볼수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채집 같은 경우는 똑같은 위치에서 사람들이 찾으러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미니맵이 있고 누군가가 미니맵이 없으면 미니맵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어쨌든 동등한 경쟁이 안 된다 이거죠 인게임 자체에서 그래서 이거는 약간 치팅이다 라는 식의 이런 의견이 분분했는데 뭐. 그래서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 얘네가 대답을 했죠. 오버월프랑 우리가 얘기 중이다. 근데 사용을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아, 그래? 그럼 일단 써도 되겠네? 이랬거든요. 왜냐면은 그 자기들이 사용하는, 어, 핵 감지 프로그램 종류에서 그것들이 이제 미니맵 쓰는 게, 오버월프 미니맵 쓰는 게, 벤을 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가 써도 안전하고 지금은 우리는 일단 대화를 하고 있고 결과를 알려주겠다 이랬죠 근데 이번에 얘기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조금 그러니까 뭔가 만족스럽진 않아 그러니까 뭐가 만, 그러니까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여부를 떠나서 얘네 대답이 대답과 상황이 조금 이상한데 요약하자면 오버유프에서 미니맵 사용하는 거 인정할게 근데 미니맵에서 위치를 읽는 기능 기능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 마을에 뭐, NPC 위치라던가, 뭐, 주변 지형을 보여주는 그런 거에서 니네 위치를 파악하는 건 되는데, 그, 외부 웹사이트, 뉴월드맵 같은 게 있죠. 거기서 볼수 있는 자원의 위치라던가, 기타 뭐, 필요한 그 기능을 찾는 것들을 쓴다면, 그거는 치팅에 행한다. 그래가지고 게임 진행에 이득이 되니까 그건 벤시킬 거야. 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지웠는데 안, 물론 안쓰고 있었어요 저 요즘에 거의 보신분들 아시겠지만 하도 걸리적거려가지고 제가 그냥 미니맵을 거의 안켰습니다 뭐 상자를 찾거나 할 때만 이제 했죠 뭐 스타메탈 캐러 다닐때 근데 이 공지 올라오고 나서는 이제 저도 저는 이제 안쓰기로 마음먹고 그냥 지웠어요 아직은 써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지웠고 이거예요 그 뉴월드 맵이 뭐냐면 이런 사이트 같은 데서 보면 검색을 하면 아이언베인 쳐볼까요 아이언베인 위치가 쫙 나옵니다 여기가 모닝데일인데 모닝데일 주변에 이쪽에 가막 아 얘네가 젠된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외부에서 누군가가 정리해서 사이트 운영하는 건데 이런 걸 보는 건 사실 뭐 문제 될건 없죠 그냥 정보 찾는 글 정도의 행하니까 여기 가면 있다더라. 근데 이게 인게임에서 미니맵에서 보여줘버리니까 게임 진행에 약간 좀 방해가 된다. 누군가에게 패널티고 누군가에게 어드벤티지다이런식으로 논란이 난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어쨌든 어... 나중에 얘기해줄게 해놓고 이런 자원을 읽어와서 이, 인게임의 미니맵에서 보여주는거는 벤시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이 미니 맵은 오버월프를 인정한다며. 근데 오버월프에서 지금 쓰는 미니 맵을 써 버리면 저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 기능이. 그래서 미니 맵에서 미니 맵 써도 된다고 해서 썼는데 거기 자동으로 그 기능이 있어서 내가 벤을 당해 버리면은 그건 어떻게? 그래서 쓰라는 거야, 쓰지 말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완전해지려면은 오버월프에서 올라오는 미니 맵 종류에선 이 위치 읽기 기능만 가능한 게 따로 올라와야 되고 지금 올라온 것처럼 이런 자원을 읽는 것까지 같이 되는 게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누군가는 조금 라이트하게 한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잘안 찾아보니까 어미니맵 써도 된대 하고서 켰다가 자원 읽는 거뭐 체스트 읽는 거 그런 거 모르고 쓰면서도 갑자기 벤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선의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순수한 순수한 유저들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순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럼 좀 순수한 유저들은, 가볍게 하는 유저들, 라이트 유저들은 피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버홀프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이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미니맵 같은, 어, 가이드 영상이나 팀 영상 올라왔던 것도 지금 제목이랑 고정 댓글 다 수정해놨어요. 일단 쓰지 말라. 어제, 어제 제가 다 수정을 해놨고, 어, 만약에 근데 얘네도 이걸 알죠. 얘도 아니까 벤 행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공지를 할 거니까 그때까진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만 해도 뉴월 드포럼 하루에 한 번씩 갈라고 했는데 하루 안 갔다가 그거 당해버리면 어떡해? 아니, 하루 인터넷 안에서 하루는 그냥 게임만 접속한 거지. 인터넷 안 하고, 그럼 당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진짜 얘네가 말하는 이런 벤에 걸리지 않는 순수한 위치 기능 위치 기능만 딱 기반으로 하는 기능만 나온다면 그때 쓰셔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파파고에서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24시간도 너무 좀 짧아 내가 봤을 땐 근데 뭐 48시간 일주일 해줘도 안볼 사람은 안 보겠지만 오버이프에서 이걸 좀더 빨리 내주고 그 다음에 얘네가 공지를 해줘, 해주는 거 이게 순리일 것 같네요 이게 지금 나온 미니맵에 대한 상황과 제가 추천드리는 방안입니다 미니맵 얘기 여기까지 그리고 뭐 오늘 포럼 보니까 또 그게 있더라고요